두 분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시는 분이 지는사람한테 벌칙을 줄수 있어요 그거는 벌칙은 제가 줄게요 아잇! 왔다! 어깨!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나는 어, 아, 아, 멈춰야 돼 멈춰야 어. 돼, 때릴 거야 이빨은 이렇게 해서 직하게 때는 거야 앞발은 여기다 조윤하시고 오하니 그러면 여기 턱 밑에 셋 다시 손앞 손만 다시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돌려줍니다 칼꽉 쪘네 오늘 또새몇 마리 죽이셨네